저 둘러 흘러서 다음과광여 차차게 비치는 끝 많은 소년은 걸어이안 데. 열이 저중을 불러서 다음은 광호올려 자창에 비치진 꿈 많은 소년는 꿈만던 소녀야 빨리 가면 좋은 줄알았었냐 양어깨에 무거운 짐 내려놓고 창원열차 한이 전에 춤추고 노래하며 마차로 감사로 함께 떠나요 고맙습니다